What the fuck?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어? 뭐였지? 뭔 소리지? Oh, my God. 오케 a 죽 t 어 u e I s y m d i 잊다 오늘 다 네för? till 다 시체야 이거 <웃음> 원이시네 <원신에? 웃음> 그래 이제 내가 한거 보고 머리쓰는.. 이제 똑같이 이거 까는거 아니야? 뭐였지? 뭔 소리지?